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위풍당당 행진곡을 한번 태평소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풍당당 행진곡은 엘가가 만든 작곡. 작곡가 엘가가 만든 곡인데, 군대 행진할 때 많이 쓰였다고 해요. 근데 그걸 딱 들으니까, 아, 우리 사물놀이 하는 친구들, 풍물놀이 하는 친구들이 문구 판굿 들어갈 때 그걸 딱불어주면 얼마나 되게 좀 웅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언젠가 꼭 불고 싶지만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.